그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보는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 주소서 선한 목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를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, <목적>, <목적>, <목적>, <목적> 주님만 <미만> 고약한 노리를 몽노 보여 주시고 주의 놀고 크시는 그 이름으로 서요 기하셨네 <목> <목> 이 지초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귀신 사랑을 보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감사